안녕하십니까 2월 2 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추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대형소매업체 홈디포의 실적 부진과 긴축 우려감으로 하락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2%대의 급락을 보이며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하락을 부추겼는데요예에 더해 러시아의 푸틴의 국정연설에서 핵무기 통제조약 참여 중단 선언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증시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원유는 달러 강세와 연준의 강경한 긴축 전망에 경제 침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망이 어두운 증시였는데요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점차 희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매물 출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긴축 지속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증시의 반등은 어려워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 d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7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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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20일 금일 주요 경제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4시에 FOMC 의사락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가모, 엔비디아, 루시드그룹, 버진갤럭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위 0.8102달러로 예상되고 있으며, 루시드 그룹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순익 마이너스 0.4189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의 시장 예측치 주당 순익은 마이너스 0.515달러로 예상됩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특허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 실시간 미결제 약정 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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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바이